조용히 문을 두드리면 눈에 뽀옇게 고여버리 널 흘려보내야 해. 기억은 저 빠른 시계 바늘을 놓쳐 처음 널알아본 마지막에 웃어 보일 거야. 자선을 트는 저 빛이 날 향해 불 비우고 제가 되지 않으려 나 돌아서지만 빈갈 비 흩어오른 우리라는 색은 완벽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영화였어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소리에 밤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에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별도 달도, 달도 사랑한 우리의 파란 하늘은 손 닿을 필요 없이 무서지는 하수인 것 같아 우리가 머문 밤사이 피어버린 심장 소리에 밤하늘의 별을 이어 널 그리는 걸이 시간에 난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봐